이미 본이라는 프랑스어 데자비, 한국어로는 기시감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익숙한 말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흔한 현상 중 하나로 처음 접하는 상황이나 장면이지만 이미 언젠가, 어디선가 겪어본 적이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이는 뇌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찾는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착각 내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처음 가본 장소인데도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든지 초면인 사람인데도 괜히 낯이 있고 뭔가 꿈속에서라도 한 번쯤 마주친 적이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20세기 초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플로랑스 아르노가 최초로 데자비 현상을 규정한 이래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신경학적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와 무의식에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데자비 현상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음 접하는 세계, 혹은 감각이 낯설지 않는 현상은 인간의 상상력과 만나 여러 예술 작품의 좋은 소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거창하게는 타임루프라든지 평행세계를 표현할 때, 혹은 인간의 전생체험과 같은 초과학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할때 이런 데자비 현상은 기가 막히게 들어 맞았죠. 타임루프를 이용한 작품들의 예제를 꼽는다면 우선, 오래된 작품으로는 1993년작의 고전 영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개봉 당시에는 큰 인기가 없었지만, 이후 재평가되면서 문화적, 역사적, 심리적 의의가 있는 영화를 연구보존하는 내셔널 필름 레지스트리에 등록되기도 했죠. 지금의 40대 이상의 분들 중에서는 주인공을 어디서 봤다 싶을 텐데 고스터 바스터즈 4명의 요원 중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블랙홀은 저도 재밌게 본 작품이죠. 데자비를 이용한 루프문의 작품 중 최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들로는 About Time, Edge of t o m o r r o w 라든가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시간을 달리는 선을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리즈 작품 중에서는 탄탄한 플롯을 보여준 나만이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나만이 없는 거리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이 더 임팩트가 있더군요. 출입물이기도 하고 힐링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만했습니다. 또한, 80년대 일본의 일반 가정의 모습도 관찰해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러고보니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특히나, 어라? 이 장면 어디선가 혹은 다른 영화에서도 본적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아마 자주 있었을 겁니다. 오감, 그것도 시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자비 때문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REF의 노래, 이별공식이라는 노래는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한국어로는 틀에 박힌 표현,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 프랑스어로는 클리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미리 만들어 놓은 기성품처럼 진부한 표현을 이르는 말인데요. 시작은 신선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를 비슷하게 흉내내거나 차용한 작가들에 의해서 정형화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곧 클리셰로 정착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에서는 거의 불문율처럼 굳어버린 연출이나 이야기 전개를 가리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90년대 당시를 풍미했던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의 전개 과정, 예를 들면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불치병에 걸린 여주인공, 혹은 재벌과 흙수조의 사랑을 파괴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상상초월 방해공작 등이 있습니다. 클리셰를좀더 구체적으로 분류해보자면 이야기의 줄거리나 전개과정, 시작부분이나 결말 클리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령 비슷한 줄거리를 담고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단한 번의 실수 때문에 주인공의 인생이 꼬인다거나, 연인이나 친구 때문에 작품 전체에서 주인공이 힘들어하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많은 작품에서 나타나죠. 또한 작품 초안부에서 나오는 방식으로는 연인이 사랑하고 있지만 부모의 반대로 갈등이 전개된다거나 사회 비판을 목적으로 한 작품에서는 차별과 억울함이라는 설정을 두고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책이나 그림 등 예술 작품들을 볼때 느끼는 기시감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반복된 전형적인 표현인 클리셰도 있고 다른 형식으로는 오마주나 패러디를 들수 있습니다. 원래 프랑스어로 오마주는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중세의 기사가 정식 서임을 받는 과정에서 주군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합장한 채로 고기를 숙이고 있는 자세를 이르는 말이었죠. 즉, 주군을 향한 기사의 존경을 마음을 표현한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는 훗날 예술계에도 넓게 받아들여져 엄청난 거장의 작품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신의 작품에 오마주하는 대상이 가진 매력을 일부 가져와 활용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며, 많은 예술가들의 존경을 듬뿍 받아 늘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는 거장의 작품을 예로 들어보면 역시 윌리엄스 익스피어의 희곡들이나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시리즈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인 007 시리즈, 포르 영화계의 전설로 남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여러 영화들이 있죠. 또한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키빌에서 주인공인 우마성번이 입거나 노란색 트라이닝복은 이소령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이는 타란티노 감독이 이소령의 출연작인 사망유의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 거장의 작품을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새롭게 오마주하는 것과는 달리 비슷하게 기존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나 장면을 차용하지만 풍자적으로 때로는 조롱의 의미를 강하게 남은 패러디도 있습니다. 패러디는 특정한 작품이나 고유한 문제를흉내내어 희화화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문학이나 영화, 음악, 미술 등 창작의 전 분야에서 볼수 있으며 흔히 풍자, 위트, 아이러니, 해화과 같은 단어들과 호응하는 개념이죠. 앞서 살펴본 클리세와 오마저가 프랑스어였다면 패러디는 다른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진 패러디어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패러디는 누구나 알고 있거나 혹은 들어봤을 법한 인지도가 높은 작품을 대상으로 했을 때라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패러디를 보는 사람이 기존 작품을 알지 못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장 널리 알려진 패러디 작품으로는 실버스타 스텔론의 인생 영화인 람보를 패러디한 몬말리엘 람보라든지 유명하며 인기를 끌었던 공포영화들을 다양하게 패러디한 무서운 영화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사실, 클리셔나 오마주 패러디는 표절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엄마를 부탁해로 매우 유명한 신경숙 작가가 2015년 일본 소설인 우곡을 표절했다는 고발을 받기도 했었죠. 또한, 이을만 하면 한 번씩 국내 가요계에서도 이렇게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같습니다. 특히나 음악계에서는 원작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샘플링이나 레퍼런스 개념도 있어 더욱 복잡하죠. 이렇게 영화 관련 용어들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듯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어느 기사에서 패러디, 오마주, 표절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작을 알면 재미있는 것이 패러디, 원작을 알리고 싶은 것은 오마주, 원작을 감추고 싶은 것은 표절. 오늘은 영화 상식에 대한 영상으로 데자비, 클리셰, 오마주, 패러디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